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 v 의 테드 와, 저희가 어, 거의 세계 최고의 아쿠아리움 카페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경기도 용인 기흥에 위치한 아쿠아 가든이라는 카페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일단 다른데 거의 DK가 얘기했던 이 꿈의 여왕 아닌가요? 거의? 꿈의 여왕죠. 네, 저는 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와 <웃음> 일단 크기 자체가. 그 생각 여기 일단 이걸 꿈이신 분의 이거 같고 맞죠? 잠깐 잠 있고. 3 m 3 m 터 450. 아, 네. 3 m 3 m 450. 일단 이렇게 높이는 낮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 못 봤어요, 저는. 이런. 어, 저, 처음 봐요. 네. 어. 과연 이 유혹을 또 어떻게 세팅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런 수초들과. 나무가 뻗어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는 게 수초일까요? 수초? 이끼 같아요. 아 이끼. 아, 그래서 이렇게 분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멋있습니다. 와이 진짜 그쵸? 멋있네요. 미친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일단 뭐 밑에는 이렇게 어종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낮게 한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아이들 눈높이 땅 높이 볼수있 때문에 예. 네. 와이 너무 예쁘다 많은 시족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봤지만 이 정도 규모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압도적인 이런 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네. 이 앞에 그냥 앉아 있고 싶네요 네. 정말 세계 최고의 규모라고 불리울만한 카페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금붕어왕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이쪽이 금붕어죠 여기도 또 금붕어 음, 있는 음. 것 같고 음. 곳곳에 이렇게 어항들이 있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조명들이 다 이렇게 일관성있게 저런 조명인 것 같아요. 아시는 조명인가요? 저 조명? 아, 저 자체 조명인 것 같아요. 아, 자체. 네, 아쿠아가든 네. 자체 조명. 네. 상당히 진짜. 아, 유, 아크릴, 아크릴 같은, 예, 예, 아크릴. 끝에 보면 아크릴, 예, 아크릴 같은데 아크릴. 상당히 멋있습니다 진짜 와. 예. 일단 전체적으로 키가 크기가 상당히 다 크기 때문에 아, 네. 기본 3m가 어, 넘는 예. 것같서 음. 어떤 것을 세팅을 하던 간에 일단은 이 느껴지는 그 압도감을 예.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의, 예. 정도의 예. 영상이 네.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예. 이 넓은 폭에서 나오는, 넓은 길이에서 나오는 이 시원한거 같고감이 예. 굉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세팅 하나하나 수조마다 어느 분이 세팅했는지 이렇게 좀 이름들이 이렇게 좀 여기 적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작가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진짜 예쁘네요. 네. 와. 와 보시면 와. 조심해 어, 아쿠아 가든 카페에 오고 나서 처음 진짜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게뭐 앞에 뭐저 유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어항도 마찬가지지만 벽에서 벽에서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 저 느낌의 이 수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이 저렇게 떨어진다 채우지 않고 와. 그리고 요런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끼들 이끼들이죠? 네 혹시 이거 물배추인가요? <웃음> 물배추네요 와 진짜 크다 와 물배추가 이렇게 커 크는데 게... 진짜 자연 속에 와 있는 듯한 계곡 옆에서 커피 한잔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비린내가 네. 안나는것 같아요. 예, 네, 네. 물비린내도 안나고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어항들이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데 확실히 어, 여기 와서 뭐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항은 진짜 커야 된다. 예, 아, 네, 진짜 맞죠? 여기들도 보시면 이끼들로 이루어진 수조인 것 같고 어, 사전에 한번 말씀 들었는데 저게 폼이라고 하네요. 그쵸? 돌 위에. 예. 네. 우레탄폼. 네. 요 요런 거 자체가 폼이라고 합니다. 폼. 음. 누르면 쑥쑥 들어가요. 이돌 위에. 예. 이 우레탄폼에 이거를 파츠시는 예요 진짜 자연 같아요. 진짜 자연 같아요. 네. 아. 와 이렇게 떨어지는 컨셉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네. 이게 진짜 고마워. 이게. 예. 페겟 뭔가 같이. 예. 네. 여기랑 저기랑 구분도 해주고. 음. 확실히. 예.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다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저 위에 분무 시설이 네. 있는 거 왜냐면 이끼들 을 때문에, 그렇요 1시간에 세네 번 정도 저희 그때 잠깐 고민했었던 3m왕 그렇죠? 이게 네. 3m인데 여기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막커 보이진 않습니다. 느낌상. 워낙, 예, 워낙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유목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 코르크 유목입니다. 코르크 유목. 네.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개체를 키우면. 자, 미니 에어글라스 수초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아, 상당히.. 어 그리고 체리새우 그 다음에 저 흰색 빨간색 저 새우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와 진짜 너무 예쁘네 또 애플 스네일이 또 있네요 네서 네.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진짜 어항이 크니까 음. 어머리라도 예쁜 거 같은데 그리고 뭔가 이어진 느낌입니다 여기는 3m 3m 네. 3m 그러면 9m네요 네. 거의 뭐 10m 되겠네요 네. 약간 네. 양쪽 끝에 코르크 컨셉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네. 가운데는 또바르게 맞습니다 뭔가 이어진 컨셉 하나의 컨셉처럼 여기도 네. 이제 어, 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컨셉의 시조인데 좀 뭔가 느낌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컨셉인데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이것도 좋아하는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북이 왕이들어요 지금 네. 거북이가 지금 응.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북이들이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키우시다가 너무 크거나 이랬을 때, 어, 방류해주지 못하는 그런 거북이들 일로 갖고 오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돌 위를 보시면요. 와, 상당히 그또 거북이들이 쉬고 있는 모습도, 또 모습도 보이고, 뭔가 전체적으로 수조가 크기 때문에, 진짜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약간 물릉도 느낌 같아요 오오오장이와장난아니다 예. 예. 와. 와, 이게 나름 그래도 다섯 자예요아 똑같은 1500이네 네 이것도 예쁘네 요이 응, 네. 새빨간 것도 참 예쁜 것 같고 이야 1500이면 저희 아크릴 수조보다 그 비슷한거죠? 바로가 10cm 10cm 그리고 제가 아쿠아가든 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꼭구현해보고 싶은 어항 이겁니다 저는 아 뭐요? 예, 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좀더 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더하이로 높이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길게 뻗어서 이 사이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물고기를 세팅하면 수목원 같은 느낌을 줄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수목원 아, 수목원 같은 느낌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좌측에 보면 이렇게 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컨셉의영요 아,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이 유목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 아, 아까 들어보니까 네, 취임을 이것 때문에 하셨대요 아... 네. 네. 이렇게 통째로? 두 개, 두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점인데 이거 그 세팅을 위해서 수익을 하지. 응. 아, 응. 아 예쁘네요. 예, 예. 여기는 아차피시가 되고, 어. 약간 정글 느낌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어, 저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만 어, 뭐예요? 영란젓입니다. 음. 왜요? 영란젓. 왜, 왜? 그까 <웃음> 달팽이 보셨죠? 예, 예. 달팽이 아래입니다. 아, 일로 올라와서 저걸. 예. 나무를 타니까. 아. 이거부렇게해놓으시면그 아. 그, 애플 스네일 말씀하셨네요. 네, 아. 아. 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카페와 분리된 음, 음, 음. 공간으로 수족관 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항도 판매하고 받침대도 판매하고 물고기도 판매하고. 네. 물고기도 판매하고. 자, 어, 카페 공간과 별개로 어, 아쿠아 가든 기흥 수족관 또 공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은 오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경기도 용인 기흥에 위치한 아쿠아 가든 아쿠아리움 겸 카페에 와 봤는데요. 상당히 어, 많이 배워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네, 진짜 네, 많이 그쵸? 놀랬고 많이 또, 배워, 싫어요. 네, 또 배워도 가는 것 같은데 또 차나 한잔 한고 가시죠.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 로티비의 테드 였습니다 좋아요! 애니멀로우TV